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번 효성그룹주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체크 외에 한번 그 실적과 차트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제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거래소가 0.49 코스닥이 이제 700선대를 좀 다시 이제 위태한 이런 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이 효성그룹주가 보면 효성중공업이 가장 그 좋습니다. 그룹주 중에 가장 이제 그 두각을 보이는 게 효성중공업이고 효성 t n c 나또 효성, 효성 지주사인 효성 적자고 효성화학은 이제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요 TNC라든가 첨단위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나락으로 좀 흘렀던 부분이 있었지만 또이 섬유주에는 이 겨울이 항상 이제 강세를 보이는 시기죠. 그래서 TNC 첨단위가 아, 이 겨울 초입부터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주요 뉴스들 어, 체크를 해보면 어, 효성의 그 조현준 회장이 이 탄소 섬유에 관해서 지금 산자부 장관과 또요 앞에서 이제 요런 그 탄소 쪽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 정부에서 적극 좀 지원을 해주고 어, 이런 그 소개를 하는 이런 그 사진이 있었고. 또 조현준 바이오 기업 기반 첨단 소재 개발에 속도전을 낸다 그래서 미 스타트업에 베팅을 했다는 이런 소식 그래서 어이 바이오 기업 어 미국의 바이오 기념인 트릴리엄 리뉴어블 케미칼에 투자를 했다는 이런 뉴스 그래서 어이 바이오 쪽을 지금 섬유 쪽과 한번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이 섬유를 만들 때이 아크릴 섬유, 아크릴 니트롤 이런 이 섬유를 만들 때이 독성 물질이 발생하지만 이 스타트업과 협약을 해서 또 이런 독성 물질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이런 또 기술적인 면에서 한번 투자를 하고 있는 효성의 모습과 어 그리고 효성 TNC는 지금 지난달 28일 30일까지 그 미넨 최대 아웃도어 어그 전시회에서 어 지금 폐어망 또 폐플라스틱 폐페트병을 이용한 이런 그 친환경 소재의 제품을 스판데트 제품을 이렇게 전시했다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효성중공업이 예산이 산업단지와 도급 계약을 완료했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고 또 효성중공업은 세계적인 가스 엔진니어링 기업인 린덴 린데그룹하고 울산에 1만3천톤이 세계 최대의 액화수소 공장이죠. 요게 완공 시점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전국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서 어, 수소 망을, 이제 공급망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는 또 요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4년 만에 지금 조현준 회장이 베트남 주석을 만났다는 요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성은 지금 2007년부터 처음 진출해서 35억 달러 규모를 지금 베트남에 투자를 한, 해 있는 상태고 지금 베트남 외자기업 투자액으로는 3위에 해당하는 규모죠. 그래서 상당히 이 베트남에 많은 공을 좀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래서 이 주석, 주석이 또 인프라 구축, 구축이나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좀, 어, 수교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효성 그룹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이 효성화. 베트남 공장 실적이 이제 올 들어서 영업적자만 이제 1800억대에 달한다는 그래서 지금 완공은 작년 말에 완공이 돼서 지금 계속 그뭐 보수하고 트러블이 또 이제 계속 발생하면서 또, 그리고 지금 그 국제적으로도 우크라 전쟁이라든가 또 중국 봉쇄 같은 이런 안 좋은 악재들이 이제 끼면서 전체적으로 효성그룹의 실적을 다 깎아먹고 있는 게 이제 효성화학이죠. 그리고 신용등급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강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채도 1395%는 이제 급증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애물, 애물단지라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효성화학. 어 그리고 효성 그룹주 현재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효성중공업이 오늘 아 시장이 이 어려운 와중에도 이제 5%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신고가를 쓰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고 오늘은 이제 시장은 어려웠지만 반등을 크게 하는 모습을 보였고 얘는 1, 2, 3 분기에 1,300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퍼는 59배, PBR은 이제 0.8, 1배가 안 되는 수준이죠. 부채는 이제 그 계속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이 건설적도 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은 어 339%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7천억대 수준에 있습니다. 이 대, 대부분 이제 tn 이나 이런 효성화학을 제외한 그룹이 1조 대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최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는 이 그룹주 중에 가장 기대감이 큰 종목이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어, 효성 tnc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였던 건 첨단이 이제 보합 얘가 1%대 반등을 해줬고 하지만 얘는 이제 tnc는 3분기에 이제 적자를 기록하면서 1, 2, 3분기 2개로는 마이너스 44원의 이제 적자를 보이고 있고 pbr은 1배대에서 이제 반등을 해내서 오늘 올라 1.18배고 예. 그리고. 얘는 작년에 이제 5만 원을 배당을 했지만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미지수고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그리고 첨단위가 36만 원대로 오늘 보합을 간신히 이제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는 거를 보면 효성 첨단위가 그룹주 중에는 가장 많이 버는 이제 효자 종목이죠. 얘가 27,000원을 벌었습니다. 주당 퍼는 13배 수준 PBR은 이제 이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밸류는 이제 2배 수준의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배당 은 2.7 시총은 1조 6천억으로 효성 그룹주 중에 가장 이제 높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대를 이제 받고 있는 놈이 이제 효성 첨단이죠 그리고 효성은 이제 지주사 얘는 아무리 얘네가 이제 잘해도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깎아 먹었기 때문에 3분기도 얘는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퍼는 40배 피 p b 은 0.59 시가총액 1조 5천억 수준 그리고 얘는 전통적인 이제 고배당주죠. 이제 8%, 작년 기준으로는 8% 였습니다. 그리고, 어, 분기배당주, 효성 ITX, 1, 1,600억대의 이런 시총을 가지고 있고, 가장 애물단지인 효성화, 학 오늘 이제 5% 반등한 반면 얘가 이제 5%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 11만원 선, 그리고, 어, 주당 이익으로는 이제 9만원대를 지금 까먹으면서 전체 그룹주 중에 가장, 이제, 못난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효성화학이고, 부채가 1395%에 달할 정도의 지금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3500억대 수준. 어 그럼 다음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 먼저 효성중공업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11월 달, 아, 11월 초부터 계속 반등을 해주면서 지금 5만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거의 두배 수준까지 이제 거의 오달 올라갈 정도 수준까지 갔지만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또 움츠려야죠. 그래서 어 약간 이제 조정 받으면서 20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파하기 어려웠던 요 7만 원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7만 5천 원 선을 다행히도 이제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던 이 호성 중공업이고 또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 좌측편에 지금 9만 원대 이후에는 이 매물대가 없는 모습이죠 보시면 이 좌측으로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9만 원대까지만 안착을 해주면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이 호성 중공업의 모습입니다. 아, 요, 효성 TNC의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11월 달 효성 화학, 아, 효성 중공업과 마찬가지죠. 11월부터 이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최근에는 이제 요 200일선, 장기평선을 돌파 시도를 했지만, 계속 이제 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어, 느 정도 이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일선에서 계속 이제 도전을 하지만 지금, 어, 뚫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20일선은 이제 와서 올라 올라오면서 이제 붙었죠. 얘하고 그래서 200일선, 20일선이 붙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뭐 반등을 할지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모였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 호성 TNC 거래량은 이제 2만 주뭐 거래량 청정 구역이죠. 다음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지금 70만 원대에서 뭐 얘도 30만 원대까지 이제 반토박 가까이 나락으로 가 있던 상태죠. 그리고 아 보시면 여기는 TNC 와는 다르게 지금 200일선에 뭐못 미쳐서 지금 꺾인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60일선에서 이제 지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t n c 라든가 효성 중공업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또이 전체적인 효성 그룹이 요런 추세 때는 이제 거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효성 중공업의 반등에 한번 좀 기대보면서 어 여기서 2 0 61선에서 이제 반등을 해 준다면 어또 한번 또, 또 상승의세를 또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효성입니다. 이 효성도 10만 원대에서 이제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상태죠. 그래서 효성 TNC나 뭐 첨단이 같은 이런 차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은 어 중공업을 좀 따라갔죠. 효성 중공업이 11월달 반등, TNC 첨단이 마찬가지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효성 중공업을 따라갈지, 어또 효성 화학을 따라서 갈지. 어, 이 지주사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21선과 지금 형태는 이제 예, 딱이 21선에 이제 정확히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효성 ITX입니다 지금 얘도 뭐 2만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어, 거의 효성 쪽 그룹주가 이런 차트의 모습이죠 어, 그리고 반등은 이제 중공업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 같이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효성화학입니다. 지금 37만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거의 이제 4분의 1토막이 나 있는 어 그런 낙폭이 지금 가장 큰게 이제 효성화학이죠. 그룹주 중에 어 그리고 이게 지금도 또 뉴스에 또 안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 하락폭도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크게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만원대에서 반등을 해줬던 이선 9까지는 아직 도달은 안 했기 때문에 이 10만원 선에서 어 이미 뭐 알려진 악재는 이제 악재가 아니죠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어 그래서 10만원대에서 다시 이제 어떻게 좀어 반전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한번 효성그룹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효성중공업이 그나마 선방해 주면서 어 전체 그룹주들의 흐름을 좀 끌고 갈수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어 효성중공업이 선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 근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